영희야, 너 이제 어디 가? 나 학교 가. 응? 우리 지금 수업 다 끝났잖아. 너네는 학교 하나 다니지? 난 학교 두개 다닌다. 아, 그게 무슨 소리야? 궁금하면 두에 다닐 수 있었던 비결은 부평구 교육혁신지구를 통해 마을이 학교가 되고 학교가 마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평구 교육혁신지구는 2017년 십정동이 교육혁신지구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며 첫발을 떼었습니다. 마을 주민을 마을 교육활동가로 양성하며 학교에서 주민과 학생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물꼬를 터주었고 학생들이 자치활동과 봉사를 통해 엄연한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마을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마을로,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한 부평교육을 위해 교육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육혁신의 바람을 타고 2020년 부평구 전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87개 학교로 확대되었으며 주요 사업 3가지, 마을 학교 연계 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활성화, 지역특화 사업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평구 교육혁신지구가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럼 지금부터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상정고등학교 제14대 학생회장 이승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계일동주민자치 마을정원 강사 박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가로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이하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 마을교육활동가 남은하입니다.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입장에서 공감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나가려고 하는 게좀 느껴졌어요. 제가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한 지는 4년 정도 되고 청소년 활동을 한지 거의 한 7, 8년 정도 됐는데 그때동안 많은 지역하고 활동해봤지만 부평구가 유독 더 학생들의 입장과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게 부평구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다니면서 어, 여기엔 선생님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하게 활동을 할수 있어서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심어놓은 정원 혹은 화단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께서 같이 한번 갖꿔주고 하셨으면 더더욱더 아이들이 한 활동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 될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지금의 이렇게 함께하는 그 움직임들이 쌓이고 쌓여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이러한 마을 연계 교육이 뭐한해 사업이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긴 사업으로 긴 호흡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배움뿐만이 아니고 마을 안에서 어른들이랑 만나고 마을을 알아가고 그래서 내 마을이 되게 마을에 좀 정이 간다 이런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것 뿐만이 아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마을 안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그런 것들을 보, 나누는 과정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 저도 되게 마을에 대해서, 아 우리 마을이 이랬었구나, 우리 부평구가 이랬구나, 어 이렇게 숨은 곳이 많았네, 뭐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 되게 좋더라고요. 마을 교육을 제의 선생님, 그리고 제의 부모님으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가정과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자라날 수 있는 기초의 틀을 마련해 주는 것이 따뜻하고 안전한 마을 울타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마을교육을 제2의 선생님 또는 제2의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 시인이 길은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시인은 길은 가면 뒤에 있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닦여진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가지 않았던 길이지만 좀더 다양한 루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지 않았던 길을 만드는 발걸음을 내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의 모든 교육 주체들 그 마을 전문가 분들 그리고 학교에 있는 교사들 아이들 학부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마을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났어요 네. 일단 마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을을 알고 나니까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거는 결국 공동체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을의 다양한 분들을 알게 되고 네, 같이 마을교육 활동가 하시는 선생님들도 알게 됐지만 또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마을의 다양한 어른들도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삶의 활력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친구들이 마을에서 아는 어른들이 점점점점 늘어나고 우리 마을에 대한 이해를 좀더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저는 이제 어떤 걸좀 꿈꾸냐면요 사실 친구들이 이곳에서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대학을 가면서 마을에서 다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털을 잡고 사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다시, 아, 이 마을로 돌아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마을로 변화를 시키고 싶은 게 이제 좀 꿈이에요. 어렸을 때 마을에 대한 기억이 좋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것들의 아주 작은 시야처럼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한테도 그런 변화가 있었던 곳, 마을에, 마을을 좀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됐고, 마을의 활력이 많이 생겼어요. 부평구 교육혁신지구는 2017년 시교육청과 교육혁신지구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제1회 여름을 마을축제를 함께 치르며 교육혁신지구 5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2018년은 부평구 교육혁신지구의 기틀을 잡은 해입니다. 마을 교육활동가 63명을 모집하고 마을과 학교를 연계한 12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학생들은 여름을 마을 봉사단을 구성하여 마을의 일원으로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여름을 따숨터에서는 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에서 유대감을 느끼는 따뜻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름을 마을 축제는 제2회를 맞아 더 많은 학생과 더 많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마을 잔치가 되었습니다. 2019년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여름을 마을학교 겨울방학 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방학에도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여름을 동네 한바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암중, 상정중 학생들이 마을 교육활동가를 통해 마을에 대해 알아가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2020년은 부평구 교육혁신지구가 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면활동이 축소되었지만 8개의 부평마을학교를 열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코로나19로 지친 아이들을 달래주었습니다. 마을교육활동가 이기를 모집하여 총 90명이 함께 모여 동네 한바퀴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청소년자치활동지원에서는 만남의 광장토론회를 통해 학생자치회와 마을교육공동체가 만나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창구를 열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렸지만 교육혁신지구는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부평 마을교육이야기를 제작하여 학교와 마을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을학교는 더욱 다양해져서 19개로 확대되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마을교육활동과 3기 22명을 모집하고 마을 따숨터, 학교축제지원, 청소년자치활동지원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마을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교육이 모두 같을 순 없지만 그 마음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을 담아서 부평구 교육혁신지구는 부평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의 웃음과 꿈이 커지는 길을 걸어갑니다. 아이들이 마을에서 학교에서 다양한 꿈을 꿀수 있도록, 자유롭고 따뜻한 우리 부평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공동체를 부평구 교육혁신지구가 만들어갑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행복한 부평교육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새로운시작들 5년의 이야기가 또다시 펼쳐집니다.